오늘은 누구나 한 번쯤 걷고 싶어하는 완주 구이 저수지 둘레길 트레킹을 왔습니다. 구이 저수지 둘레길은요. 모악산과 경악산 사이에 자리 잡은 구이 저수지 주변을 산책하는 코스입니다. 깨끗한 물과 산의 풍경은 사계절 내내 언제 찾아와도 아름답고요. 수변 대극길과 수변길, 숲길이 번갈아 진행되어 지루하지 않게 끝까지 둘러볼 수 있는 원점 행기 코스입니다. 술 테마의 발목 안에서 고객길을 넘어오면 포토전엔 사랑의 열쇠가 나오고요. 코스 넘어 모학산도 반갑게 맞이해줍니다 아, 길을 또 선택을 해야 되는데요. 아, 오른쪽 모학길로 가려면 모학길은요. 딸 낳고 싶으면 모학길로 가시고요 아들을 낳고 싶다면 경각길로 가랍니다. 글쎄요, 딸이 좋긴 한데 경각길로 걷도록 하겠습니다. 멋진 호반 풍경과요, 모학사 능션이한폭이 아주 그림처럼 다가옵니다. 낙엽이 크하게 쌓여 있습니다. 바싹 소리, 아, 너무 좋은데요. 일발 794m의 모학산은요, 1971년 도립공원으로 지정되었으며, 소남 사경 중 하나로 꼽히는 명산이라고 합니다. 데크길 지나서요 이제 산길을 조금 접어들었습니다. 나무가 어마어마하게 큰게 떨어져 버렸네요. 첫 번째 또 쉼터가 좀 나왔습니다 구이저스지는 산과 호수가 겸한 명품길입니다꼭 한번 방문해서 놀러 오시기 바랍니다 화이팅! 이끌음을 상당히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 약간의 오르막길도 있습니다 그러죠 이런 길도 있어저야또 조, 하죠 약간 경작이 올라오니까요. 그렇게 좋은 도끼이 나옵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좋은 길들이 계속 이어지면 좋습니다. 와 저기요 큰 말벌집이 하나 붙어 있는데 좀 조심해야 되는데요. 저희들은 또 한가마을로 진행을 합니다. 이쪽 길은 또 야자밑에 살려가지고. 아마도 푹신푹신하니 거기 정말 좋은데요 좌초로요 모악산 통신탑이 계속 좀 보이고 있습니다 장미터널인가요? 장미는 보지는 않지만 그의 저수지는 사랑이 이루어지는 사랑의 성지랍니다 아주 먼 옛날 남자인 경각산 여자인 모악산에 청혼하였다 하는데요. 그들의 결혼으로 풍요상징이며 의 사랑의 상징인 부의 저수지가 물이 넘쳐 흐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젊은 여인들이나 젊은 부부들이 즐겨 찾는 사랑의 둘레길이었습니다. 너 예쁘다. 잘생겼다. 아 멋져요. 수고했다고? 조용한 제주지. 정말 좋습니다. 관수정이라고요. 아주 희어갈 좋은 정자가 있습니다. 이리 조효수의 라고요 바닥에도 이렇게 또잘 표시해놨습니다. 배추를 좋은 곳을 군데군데 다잘 나가셨네요. 긴장을 하시려고 그랬나 보네. 어마어마하게 아주 은행 열매 으면 열렸습니다. 아 냄새 아주 좋아요. <웃음> 여기도 걷기 좋은 길또 나왔습니다. 이 길은요, 구의 저수지 둘레길은 정말 큰 부담 없이 아주 편안하게 걸수 있는 길이니까요. 수학을 안으셨네. 이곳 구이저주 둘레길은요 또 이정표 다잘돼 있어가지고 뭐헤멜도올고요 정말 요즘에는 이정표들 너무 잘해놨어요. 이제 또 산길로 조금 접어듭니다. 수영은 절대 금지 한답니다 너무 허젓하게그렇 네. 좋은 길입니다. 절대 밤 주워하지 마랍니다. 경고입니다, 경고. 자, 이제 또 좌측으로 진행을 해서요. 완주 술 테마파크 4.2km 남았습니다. 내년에도 준비하기 위해서 논싹갈아놨네요 소문난 또 백반집 있다 그래서 여기서 한번 또뭐 정식을 좀 먹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건강사는데 후기죠. 정말 멋지네요 중간 중간 포토존이 있고요. 산책길 내내 마음껏 자연을 즐길 수 있게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 길은요, 약간의 오르막길이 있습니다. 근당에서 큰 경색길은 아니고요. 차분하게 조금 어... 올라갑니다. 그리같은 풍경이네요 안조술테마파크1 3 k m 가 나왔습니다 대나옥길 또한 아주 좋습니다 예, 마지막 나무대 끝길이 좀 나왔습니다 이 길을 내려가면 술테마파크 박물관이 바로 나타납니다. 오늘 모악산과 경각산이 둘러싸고 있는 아름다운 호수, 구의 조수의 둘레길을 한바퀴 돌아보았습니다. 누구나 한번쯤 걷고 싶은 호수가 산책길로 서요 길지도 않고 짧지도 않은 걷기 좋은 쾌적한 산책코스로 사계절 아름다운 둘레길입니다. 대한민국 술, 테마 박물관도 구경하시고 사랑의 구의저수지 둘레길도 걸으면서 멋진 추억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사람 있다면 구의저수지에서 사랑을 고백해 보십시오. 사랑이 꼭 이루어질 것입니다.